반갑습니다 초롱공인 tv 소장 방이선 입니다 오늘은요 정부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내용을 발표한게 있습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를 한게 있어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가 다른걸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만 짧게 짚어보고 퇴근을 할까 합니다 먼저, 보유세 부분을 완화를 해준 게 있고, 거래세를 완화를 해준 게 있고요. 거래세 안에는 취득세와 양도세가 같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집을 좀살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에 대해서 조건을 완화를 해둔 게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유세는 1세대 1주택 실소유자한테만 주어집니다. 이 혜택이. 그러면 다주택자는 이 혜택이 주어지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다주택자는 이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하원되는걸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다주택자는 2022년 올해 공시가격 기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도 좋을 일이 없네요 1주택자까지는 그래도 혜택이 조금 있습니다 어, 그래서에는 어떤 혜택이 있냐 이랬더니 어, 일시적 2주택자 그래서에는 취득세도 있고 양도세도 있죠 이 취득세는 지방세법 그 시행령의 일시적 2주택 처분기간 안에 집을 처분을 하면 중과에서 배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양도세는 이번에 원래 1년 안에 처분해서 조정지역이 전입까지 하던 요 요건에서 2년 안에 처분만 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일시적 이주택을 처분하면 우리는 흔히 뭐, 취득세도 거기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이 법이 이렇게 같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올말 시행령을 입법을 내고해서 5월 10일부터 똑같이 적용을 해주네요, 소급을 해서. 취득세도 일시적 이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취득세도 그리고 어 지금은 조성지역의 1주택이랑 비조성지역의 2주택까지는 중과가 아니죠 1에서 3%입니다 근데 조정지역의 2주택 그리고 비조정지역의 3주택은 8%죠. 조정지역의 3주택 이상 비조정지역의 4주택 이상은 12%입니다. 농특세를 뺀 그냥 취득세만 놓고 보면 어 이렇게 적용이 되어왔던 게 아까처럼 중과 배제되는 그 요건에 이제 일시적 2주택이 있었고 어 지방세법도 같이 이년으로 바뀐 걸로 적용을 해준다라고 이번에 정리가 되네요. 그리고 거래세 중에는 이제 또 양도세가 있죠. 또 양도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완화가 됩니다. 어, 종부세나 재산세나 뭐 공정가액이나 공시가액 이런 적용되는 거는 어, 전부 뭐 1주택자까지만 혜택이었어요. 어, 그랬는데 이제 요 양도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요거는 어,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동안 다주택으로 조정대상 지역 안에서 어, 중과 때문에 뭐 팔고 계셨던 분들은 요거는 이번 달 5월 안에 이제 마무리를 해서 완화되는 걸 적용을 되게 한다라고 하네요. 이 시적 이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가 됐죠. 그동안 1년안에 처분 그리고 전입까지 하던걸 전입은 없어지고 1년안에 처분이 2년안에 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세대전입요건 아예 삭제가 됐죠. 그리고 주택을 팔고 난그 사람들이 다시 옛날에 리셋돼가지고 또그 인연을 보유해야 되고 거주인연해야 되고 하던 그런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이건 뭐 유예 이런게 아니고 아예 폐지가 됐습니다. 아까 앞에, 어, 일시적 이주택의 전입요건도 아예 삭제가 됐습니다. 법조문에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중과가 현재는 배제가 되어 있죠. 요거는 일단은 양도세 중과 요 배제하는 거는 어, 내년 일단은 5월 9일까지 중과가 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앞에 아까 그 1주택 그 재기산하고 하는 거 폐지, 그 다음에 전입요건 삭제, 뭐 요런 거는 어, 요 유예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걸로 봐야 되겠죠. 이게 다주택자한테는 굉장히 좋아진 법이고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어, 2주택 이상 3주택 이상 투자하고 계시던 분들이 어, 뒤에 샀던 거를 그냥 세금 어, 이제 지금은 중가도 없어졌기 때문에 일반세율로 양도하고 난 경우 하나 남은 맨 마지막 똘똘한 건 양도 차익이 크더라도 어, 이제는 하나 과세로 팔고 바로 그 뒷날 비과세그 집을 팔더라도 처음 샀던 그 취득한 기간부터 보유기관하고 그주기 기을다 기산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좀 수월해졌죠. 그런데 어, 지금 일시적 이주택이 이렇게 1년에서 2년으로 지분기간이뭐 확대가 되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어, 우리가 집을 아직도 좀뭐 사고 파는 게참 만만치가 않고 어, 계속 금매물들은 어, 나오고 어, 그리고 매수는 아직은 관망세에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가 인상이 되고 있고 어, 그리고 대출이 아직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우리가 걸음 좀막 달리기를 빠르게 하려고 한다 두 다리가 튼튼하게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현재 정책은 다리 하나는 이렇게 길어요 <웃음> 다리 하나는 이렇게 짧아요 어떻게 뛰겠습니까 이렇게 짝다리를 가지고 정책이 이렇습니다 요건 이제 매도 쪽이 좀 수월하도록 완화가 돼 있는데 이 매수 쪽은 아직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대로 꽉쪼여있죠 그래서 쉽지가 않은 그런 상태고요. 심지어 조성지역에 대출을 받는 거는 어 앞에 집을 어 처분하고 6개월 안에 처분하고 뒤에 집을 샀을 경우에 6개월 안에 처분하고 전입까지 해야 됩니다. 그거하고 일시적 이주택의 처분 기간하고는 정말로 이렇게 언밸런스가 나가 있고요. 그리고 대출이 설사된다 하더라도 지금 워낙 이자 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해서 해준다 해도 대출 받아서 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어, 이것도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을 하거나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을 그동안 대출하고 싶어도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80%까지 공약이었죠. 80%까지 완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DSR은 청년들이 소득이 아직은 낮아서 그 호봉이나 뭐 근무 연수가 높은 작년층에 비해서 좀 낮았었는데 그런 거를 장래 소득까지 아, 감안을 해서, 반영폭을 확대를 해서 대출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어 있는 이것도 다주택자한테는 이것도 예외겠죠. 뭐, 1주택까지. 그럴 경우에 가능한 그런 대출입니다. 아주 기간 긴, 어, 뭐 그런 또 뭐, 청년 신혼부부 대상 초장기, 최대 50년, 그런 뭐, 모기지를 출시한다 하는데, 이런 거는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건 괜찮겠죠. 긴 기간을 놓고 보면 인플레 되는 어떤 물가 상승분 정도만큼의 인플레만 지속되더라도 요 기간을 길게 나누면 어, 나중 되면 지금의 그 부담보다는 나중에는 부담이 훨씬 좀 줄어들 거거든요 돈의 가치가 줄기 때문에 이런 거는 활용을 하면 될것 같긴 합니다 어쨌거나 자금 준비가 여의치 않고 금리가 높고 이런 상황에서는 매물은 그 양도세가 중과 완화를 해준다 이러니까 이제 막 나오잖아요 매물들이 근데 사는 거는 많지 않다 그리고 집이 방향을 턴해서 어느 정도 좀 상승의 어떤 그 기류가 감지가 될때 그때는 뭐 대출이자가 들어가더라도 대출을 해서 집을 사는 걸또그할만 하지만 지금은 금매물들이 그 조금씩 쌓이고 있어요. 아파트들은 그 기존 주택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제혜택이 지금 내년까지 뭐 중가 완화해주는 이 시점에 팔려고 하는 매물들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집 사는 거는 전세에 대한 전세와 매매의 그 매전 갭이라 그러죠. 그 폭이 좁아지면서 전세는 안 떨어지고 좀 올라오는데 매매가는 하락이,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매수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만 매매가가 겉매처럼 계속 빠지는데 전세가도 맥을 못추고 계속 좀 흘러내리고 있다. 그러면 기존 아파트 매수하는 걸 조금은 관망하면서 지켜볼 필요도 있습니다. 방향턴 하는 걸. 어 그렇다고 매선 갭이 좁으면 뭐 무조건 좋으냐 그건 또 사실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평균 이상의 아파트를 어, 놓고 그렇게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고 굉장히 왜그 매매가 안되는 소외된 그런 아파트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매매가가 1억인데 어, 매매는 안되는데 어 전세는 뭐 8천 9천 에도 나간다 그런 경우에는 1 2천 가지고도 사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뭐 계단식 5천짜리에 고바위 위에 있는 그런 아파트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매선 갭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거래하는 뭐 역세권이나 어떤 대단지나 어뭐 아니면 뭐 준신축이나 신축이나 어 이런 아파트들이 매전 갭의 폭이 줄어들고 전세 지수가 뭐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데 매매 지수는 좀 이렇게 내려가 있다. 어,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매수를 검토를 해보시고, 어, 그게 보편적인 그런 아파트들이 폭이 안 좁혀지고 계속 더 벌어지고 있다. 매매와 전세가. 그러면 조금 더 얼마든지 지켜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 금리 변동이라든지 대출의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걸 꼼꼼하게 잘 점검을 하셔서 어 여기에 나와 있는 어 우리가 정부 정책이 반영돼 있는 이런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매수를 한번 검토할 때는 검토하고 또 지켜볼 때는 지켜보고 팔아야 될 때는 팔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지금 어쨌거나 매도에 있어서는 양도세는 많이 좋아졌고요 취득세는 일시적 이주택그 기간이 지방세법이 바뀌지 않아서 1년이던 걸 양도세와 같이 일시적 이주택은 2년으로 기간 조정을 해주네요 이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어 아까 재산세나 뭐 종부세 그 공정가액이나 공시가액 그 예전 을 되돌려서 적용해주고 하는 거는 1주택자까지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이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금 그대로 많이 나옵니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그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거지 이걸 20년 수준으로 한다라고 해놨죠 여기에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해준답니다 어, 이렇게 정책이 조금씩은 정상화되어가고 그래도 그래할수 있는 순통이 조금씩 튀어가네요. 어, 바뀐 법을 또잘 적용하셔서 이 세금 관련은 너무 옛날 거를 들으시면 법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올린 유튜브 영상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맞았지만 법이 바뀌어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보세요. 2년 안에 처분하고 전입 안 해도 비과세가 되는데 분명히 4월이나 뭐 3월 이때 올린 거는 1년 안에 처분하고 됩니다. 이렇게 올렸겠죠. 그래서 세금 관련은 가장 최신 거를 찾아서 들으시는 게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항상 집을 사거나 팔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 세무사님과 크로스로 한 두세 군데는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부한을 없애는 길입니다. 절세하는 또 멋진 투자하실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